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혈액순환인데요 그 이유는 결국 당뇨의 무서운 합병증들은 다 혈관의 문제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걷기 운동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요 물론 유산소 운동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또꼭 필요한 운동이 바로 근육 운동입니다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요 근육이 줄어들면 당을 소모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뇨는 점차 악화되죠 그래서 중년 이후에 근육량을 유지하고 또 늘리기 위해서는 근육운동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대 30대처럼 근육운동을 열심히 하다보면 오히려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인대나 관절에 무리가 오고 또 허리디스크에도 무리가 와서 결국 근육운동 때문에 오히려 질병을 얻게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년 이후에 안전하게 할수 있는 초간단 근육운동법 세가지 소개해 드리고요 또 주의사항까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운동은요 바로 벽스쿼트입니다 그런데 그냥 스쿼트가 아니라 왜벽 스쿼트일까요? 사실 스쿼트를 잘못하게 되면 허리 디스크에 큰 무리를 줍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잘못하면 디스크 탈출증이 잘 생기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니 운동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스쿼트를 하면서 허리 디스크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고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 바로 벽 스쿼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도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수술까지 받았었죠 그래서 제 디스크 상태와 수술받은 이야기 수술의 주의점 등을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그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영상 다 보시고 최종화면에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영상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벽스쿼트 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등을 벽에 기대어 섭니다 그리고 벽에 등을 기댄 채로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와서 허벅지가 바닥과 거의 수평이 될 때까지 자세를 낮춥니다 자 지금 벌써 허벅지와 엉덩이 그리고 아랫배까지 힘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고 상체와 하체를 고정하면서 약 30초에서 60초간 버팁니다 이것을 하루에 3-4-5세트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면서 하체 근육이 단단해지죠 그 다음 두 번째 운동은요 바로 까치발 운동인데요 이것은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제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너무 중요하다는 건 많이 아실 텐데요 관련해서 제가 자세한 영상 올려드린 영상 있으니까요 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 최종 화면 링크 영상 꼭 봐주시고요 까치발 운동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손을 벽이나 뭐 의자에 의지하고 몸은 수직으로 세운 다음에 발 뒤꿈치를 들고 내리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뒤꿈치를 들 때는 최대한 들면서 이 뒤꿈치 부분이 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뒤꿈치를 수직으로 똑바로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까치발 동작을 20회를 한 세트로 해서 하루에 3 내지 5세트 정도 하면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운동인데요 이것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다리 벌리기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냥 다리를 벌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고우 밴드를 이용해서 저항을 주면서 다리를 벌리는 건데요 이 운동은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데 매우 좋고요 또 엉덩이 근육이 좋아지면 허리를 잘 지지해 주면서 허리 건강에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의자에 앉으신 다음에요 다리에 고무밴드를 이렇게 걸쳐 놓습니다 허리를 똑바로 편 자세로 다리를 벌립니다 이렇게 천천히 다리를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운동을 하는데요 호흡은 다리를 벌릴 때 숨을 내쉬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오므릴 때 숨을 들이마시고 다리를 벌릴 때 숨을 내쉽니다. 이렇게 하면 엉덩이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엉덩이 근육이 단단해지고 강화가 됩니다. 이렇게 20개를 한 세트로 해서 하루에 3 내지 5세트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운동하는 거 보여드렸는데요. 이 운동을 하실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해서 하시지 마셔야 하는데요. 평소에 근육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무리해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근육통이 너무 심해지고 또 근육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상태에 맞게 조금씩 시작하셔서 점차 늘려가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요 근육 운동 후에 그 힘이 들어갔던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 근육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날 또 운동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마무리 운동으로 스트레칭도 자취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혈액순환에 좋은 운동 또 당뇨에도 좋고 중년 이후에 다치지 않게 할수 있는 근육 운동 세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세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하체 근육이 단단해지고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운동 꾸준히 잘 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